앞으로 3시간 남았네. 아, 죽겠어, 죽겠어. 2 0 0 k m 달렸는데 3 0 0 k m 가 남았네. 아, 진짜. 다음에는 내가 차를 끌고 오나 봐아 <웃음> 몸이 죽어나. 돈까스 먹을래? <웃음> 가 축축하게 내리던 어느 날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난 3년간의 사진 앨범들을 쭉 훑어보았어 사진첩을 보니까 지 혼자 맨날 일하는 사진 지 혼자 일하러 가는 사진 지 혼자 일하다 밥 처먹는 사진 그게 전부야 난그 정도로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딸내미가 올해는 어디가 물놀이 가자 남들은 캠핑 가는데 나도 캠핑 나도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뭐 다음 달에 뭐 내년엔 갈수 있어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고 3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3년이 시간 동안 애는 컸고요 저는 늙었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맞는 건가? 난 지금까지 살아왔던내 삶의 방식이 맞는 줄 알았어 열심히 산건 알겠는데 그냥 계속 열심히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은 외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조금 올해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즐기면서 같이 살아가려고 생각을 좀 바꿔먹었습니다 이제 노후도 생각을 해야지 버림바아 100km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채워되지 에휴 1시간 반 남았어 보금전 네, 할까?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멀쩡해 내가 할게 멀쩡해 내가 할아 진짜 멀쩡해 도착 내리자 어. 5시간 은 걸린 것 같습니다 아 도착했어 좋네 봐 아. 일단 당연히 침대가 두개고요 어, 역시나 여기도 액자는 걸려있네요 어. 그리고 레지던스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뭐 그쵸 포트 어, 센스있게 또 이제 타먹을 수 있는 이거 뭐 스티커피 네 골드브루 얼음이 없네 얼음은 뭐 나가면 복도 어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지금 뭐밤 12시 뭐 얼음 찾아서 돌아다니기는 조금 늦은 시간이구요 냉장고 하, 역시 공짜물 아, 두개 어쨌든 레지던스다 보니까 아 좋죠 이용하기가 아 여기 있네 얼음 없습니다 아 이런 섬세한 센스가 아. 너네가 이제 물을 담아 먹어라 이뭐그 정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면서 깨끗합니다 구석구석 보면 은 정말 깨끗해요 오픈한 지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어쨌든 저희가 이제 2박 3일 첫날은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스위트룸이나 좋은 방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레지던스 여기가 조금 저렴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뭐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아 좋죠 이 호텔의 특징 아 오션뷰가 아니네요 이게 뭔 뷰야 이건? 아 주차장 뷰라 우측 45도로 고개를 돌리면은 이제 여기가 어, 바다 어차피 오늘 밤은 이제 잠만 잘 건데 뭐이 정도의 규모면은 얼마나 좋은지 그치? 알겠습니다. 좋지 이 정도면 어, 어, 어, 세다 냄새 너무 좋아 세 거야 어. 한 달이 안 됐잖아 어, 세탁기도 있어서 이거 참 좋은 거 같아 세탁기가 어, 있는 게 너무 좋아 남편도 새어아 어? 남편도 새돌 아, 어? <웃음> <웃음> 싱글 지나가려고? <웃음> 아, 어젯밤에 바다를 못 봤어 부산에 왔는데 바다를 못 봤다고 밤 12시에 도착했으니 바다가 보이냐고. 지난번에 부산 왔을 때 아빠 지난번에도 바다를 못 봤어. 왜? 일하러 왔거든. 생전 태어나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 바다, 그 어떤 바다에도 바라한번 담가 본 적이 없어. 여기가 어디지? 한번 가봐줘. 내가 여기 어. 여기 이름이 뭐야? 부산에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바다를 왔는데 부산 하면은 해운대하면 광화리뭐 요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어 사람이 없고 복잡하지 않은데 재밌게 놀고 물 깨끗한 곳을 찾아 찾아 헤매서 영도 쪽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앞에 보시는 요게 다예요 네 여기다가 못 세우면 은 가끔씩 저기 위에 보시면은 볼까요 불법 주차 이렇게 세워 놓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주차를 하고 나서는 밑에 보시는 이 계단을 따라서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약간 정말 프라이빗 빛이 우리만의 놀수 있는 그런 자그하지만 아름다운 공간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전망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아마 우리가 저희가 이 연절에서 저기 보시는 저기서 이제 저희가 놀 겁니다 여기가 해변 아름답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빛이 우리만 놀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복잡하지 않고 물 여기 제가 알던 물 높이도 놀기 딱 좋은 보시면 저기 앞에 보이면 저기 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맑은 물에서 가족 단위로 아름답게 편안하게 놀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 어쨌든 어? 물고기 잡으러 간거 아니야? 잘볼 수도 있대 여기 물고기도 있고 개도 있고 조개도 있고 다 있대 봐봐봐봐봐봐 우와 바닷가 바닷가 죽었다 그지어와 어. 여기 좋다 야 더운데 딱 좋다 나 지금이. 응. 어. 들어가봐. 여기까지 들어가 도될것 같은데? 아, 나 그냥, 나 이거 갖고 뭐해 먹을 수 있나? <웃음> 좋다. 방 넓다. 야 무슨 화장실이? 이따가 해. 어 마지막 날이니까 방은 스위트룸으로 잡아야겠죠. 방이 스위트룸입니다. 야 죽었죠. 특히나 놀랄만한 거는 화장실이 이렇게까지 커도 될까, 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메니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메니티 역시 호텔하면 어메니티 아니겠습니까? 어메니티 샴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거. 뭐... 아, 칫솔, 치아, 샤워 타월, 면도기, 샤워캡, 그리고 화장솜, 머리끈 등 기타 등등등 다 갖춰져 있구요물 수압 물론 좋고 싱크대 청소 상태 매우 훌륭하고 테두리 보면은 곰팡이 하나 없이 말끔한. 역시 스위트룸. 음. 응. 자,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면은, 아, 어,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열어보면은 두 개. 아, 또 특이하네. 두 가지, 캡슐이 또두 가지로 있네요. 부산 캡슐, S 쇼콜라 캡슐. 음, 두개 있습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보면, 냉장고 안에 또, 야, 여기 또, 뭐죠? 물이, 물이 팩으로 들어있어. 침대 TV가 있나? 아. 네. 네 아, 아 딱좋는데 침대에 잠만 자라. 아, 이거죠. 네. 여러분들 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오늘에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했잖아. 뭐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도 그렇고 그리 엄마도 또 일을 하고 또 이런저런 수탄 사건과 사,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다운 여행을 못 했는데 최근 들어 지난번에 여행 한번 다녀왔고 오늘 또 여행을 왔는데 오늘 이번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해주는 어,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이 좋다 음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라걸 다시 한번 느꼈고 어, 하루는 어때? 오늘는 조명이 너무 이상해 응? 아, 그치. 어, 너무 사 이거 사서 좋은데? 그렇지 오로지 포켓몬 게임을 사서 좋다 우와, 오늘 부산 여행 어땠어? 되게 멋, 멋지게 중요라 진짜 최고야? 응냉탕에 들어갈 만큼 더웠다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너만 행복하면 응오겠 음, 네, 여기까지 왔는데 분위기 있는 데서 술한잔 하고 <웃음>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사줄 건데? 얼마지 좀 보고. 돈빌 린형 아이 야야 홍콩에 온거같다 홍콩, <연구와. 웃음> 홍콩 얘기 꺼내지도 마 나는 진짜 홍콩 노이로즈 걸려가지고 응? 우리 칵테일 얼마 만이냐? 칵테일 마셔본 적 있나? 아니 연애할 때 마셨어 언제? 처음에 아 처음에는? 어. 너 꼬시려고 사준 거고